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오늘은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잡채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이 밀키트 제품 한 세트만 있으면 정말 맛있는 잡채를 15분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밀키트 안에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밀키트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보다 저렴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할수 있고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재료 낭비를 막고 다양한 음식을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요리 입문자 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상품입니다. 어렵고 귀찮던 요리 시간이 즐거운 요리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밀키트한 재료는 모두 다 신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의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봉된 설명서에는 당면 삶기가 먼저있지만 어, 요거를 2번과 1번을 바꿔주세요. 당면을 미리 삶아 놓으면 불기 때문에 쫄깃함이 없어집니다. 먼저 소고기에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한 후에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소금 후추는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밀키트 세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기의 양이 작아서 후추 한 꼬집 고운 소금 한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잘 섞어 잠시 드시고요. 냄비에 물을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당면을 넣고 8분간 삶아줄 겁니다. 당면을 넣고 난 후엔 젓가락으로 당면을 잘 풀어주세요. 잘잘 맞은 당면은 체에 받쳐 따로 둡니다. 팬에 식용유 두큰술을 두르고 소고기, 당근,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을 넣고 중불에서 2분간 볶아줍니다 고추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지금 같이 넣어 볶으면 질 숨이 다 죽어버립니다 삶아둔 당면과 양념을 넣고 중불에서 2분간 볶아줍니다. 양념은 총분의 2 용량만 먼저 사용하여 보고 간을 붓기에 입맛에 맞게 더 추가하세요. 불을 끈뒤 부추와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릇게 담아 냈고, 참깨도 솔솔 뿌려줍니다. 프레시디 소고기 버섯 잡채, 루키트의 아쉬운 점은요, 당면 삶기와 고기 밑간의 순서만 바뀌면 될것 같고요. 당면을 미리 삶아두면 다 불어버립니다. 퍼진 당면은 잡채를 만들었을 때 식감이 좋지 않습니다. 제주문은요 양념장도 너무 맛있고 들어간 재료들도 신선해서 다시 재주문 할거예요 양은 2인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반찬으로 먹으면 가능한 2인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